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그 항공주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대표적인 피해주였던 어, 이 항공 관련된 주또 카지노주들이 이런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었죠. 어, 카지노도 연초부터는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카지노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요 종목 몇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보시면 코텍이 어, 퍼는 6배수입니다. 주당 1813원을 벌면서 퍼가 6배로 이 카지노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그 낮은 퍼를 가지고 있죠. 오늘 상승률로는 가장 좋았고 평균 얘네 PBR은 1.5배입니다. 얘는 0.49배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은 1600억대 그리고 토비스는 이제 대장주죠 얘가. 어, 현재, 이제, 만, 이천 원대고 가격은 6% 상승했습니다. 실적은 좀 나와주지 않죠. GKL, 토비스, 뭐, 롯데, 요런 종목은 이제 작년도에 다 이런 적자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나오진 않지만, 어 상당히 이제 높은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카지노 관련주 중에 가장 시총이 높은 강원랜드, 어, 뭐, 이, 4조 2천억대에, 이 중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무겁습니다. 주당 540인원을 벌면서 퍼 37배 PBR은 1배 대 부채는 22%로 어 여기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종목들 한번 사업 실적과 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텍은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 순이익은 290억의 순이익이 났었습니다 지금 전에 있던 11,500원대의 한번 그 근처까지 한번 찍었다가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았죠 토비스 얘도 이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49억에 적자를 냈던 토비스 개별 별도로는 이제 219% 이런 그 127억에 냈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적자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 뭐 작년 연말부터 계속 상승을 했고 현재 이제 다시 또이 최고가 였던 이 12000원 대의 그 라인 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밀릴지 어, 여기서 뚫고 더 상승할 지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GKL 어, 얘도 적자를 지속했지만 이제 적자 규모는 이제 감소했죠 마이너스 227억 어, 흐름은 뭐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어, 대장주로 이제 치고 나갔었던 어, 이. gkl 파라다이스 얘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8억에 흑자를 냈던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얘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부채는 좀 이제 128%가 증가를 했고 또 계속 이제 배당금을 주지 못했다가 22년도 350원의 배당을 주면서 배당수익률은 현 주가 대비해서 1.77%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강원랜드. 얘는 뭐, 계속 이제 내려, 내려받고 있었죠. 바닥으로. 롯데 관광개발. 어, 얘도 뭐, 적자를 계속 이제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